높아져 있는 것 같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거의 반반 줄었거든요. 반. 그수억원을 포기하고 다 나가 버렸어. 그렇죠. 왜냐면 예, 홍대입구역 9번 출구입니다. 홍대상권 관문이고요. 홍대 정문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공원길로 접어들었는데요. 야, 공원길 야, 이곳에 비어 있는 가게 정말 많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주 타로 가게. 야, 여기에 젤라또 가게 같은 새로운 카페가 생겨, 생기는 곳도 있습니다만, 야, 이곳. 가장 상급지 1층 매장에 임대 매장이 수두룩한 야 상당히 가슴 아픈 풍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좌측 코너 매장도 분식, 음식점이었는데 간판도 보이지 않는 폐점점포입니다. 얼짱, 야 홍대 상권에서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생겼던 게 이런 셀프 사진관. 이런 중화요리 브랜드도 보이네요. 샤오바오 같은 새로운 브랜드. 홍대 상권의 타로가게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이 패션 보세뿐만 아니라 이 공원길까지 타로가게가 급증한 이후 아마 경기 탓이 크리라. 라는 생각이 들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매장 인테리어는 보입니다 야 최상급지 이 건물 아시나요 네, 수노래방 사거리의 가장 랜드마크 매장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에뛰드하우스 두개 매장 다 간판을 내렸습니다 야 지금 땡처리 매장이 이렇게 차, 차지하고 있는거 상당히 시사점이 크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야 홍대 패션 골목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는 현저히 이제 많이 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야 이런 타로 가게 하고 공생하는 패션 골목 이 타로 가게가 아마 이곳 뿐만 아니라 홍대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 이 크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예 수노래방 사거리에 신규 아이템 어떤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야 수노래방 사거리에 피어싱 전문점 김밥 전문점 이런 고객의 이런 시선을 주목하는 이런 가게 많은데요 야 새로 오픈한 mbti 운세자판기 매장 오 정말 특이합니다. 이 매장 과용 어떻게 이용하는지 저도 한번 직접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요. 야 이곳 같은 경우는 쭉 보니까 한천원 지폐를 이용해서 야 지폐를 직접 이곳에 넣으면 아 지폐 투입구 있죠? 그러면 동전이 나오더라고요. 이 동전을 가지고 나의 MBTI에 맞는 아니면 내가 지향하는 나의 내가 원하는 운세 이런 박스에 넣으면 이런 운세볼이 나오고요. 망치로 이렇게 깨면 야 올해 운세가 이렇게 쫙 프린터 되어서 안에 있습니다. 어 골목 안쪽에는 오래된 원조 가게, 이 홍대 돈부리 가게도 보입니다. 야 이런 가게들이 정말 홍대 중심을 잘 지켜주고 있어.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더 디팍스샵 야 핸드폰 케이스 브랜드 매장인데요 이곳 매니저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야, 그게는 핸드폰 케이스 가게는 야 코로나를 잘 버티고 이렇게 살아남은 가게도 있네요 저도 야 예쁜 핸드폰 케이스 하나 바꿨어요 이 홍대상권은 와 지금도 빈 가게 너무 많아요. 공원길 이쪽은 뭐 거의 거의 한 50%는 빈가인것 같아요. 네, 그 메인 가게만 그래도 조금 살아 남았고 저쪽 공원 쪽이나 사이드 있는 어. 쪽은 거의 다쭉 보시기에 저렇게 비어 있다는 것은 이 학생들이 아니면 여기 홍대를 찾는 소비자가 잘안 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창업자들이 월세 내기, 인건비 내기 힘들다. 어느 왜, 왜 저렇게 비어 있을까? 둘 다. 맞... 둘다. 아 월세도 워낙 높아져 있는 것도 맞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이 줄었어 코로나 전보다는 거의 반반 반. 줄었거든요 장사가 안 되고 소비자가 이렇게 줄어들면 임대료가 반값으로 내려간다든가 그러면 좋으 엄마, 우리 건물주님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웃음> <웃음> 그러다 보니까 비싼 월세도 이렇게 문제고, 인건비도 문제고 네. 하니까, 아. 큰 가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 네. 큰 가게들. 또 네. 이제 아모리 퍼시픽의 에뛰드 하우스, 아, 아리따움. 저런 대기업들도 다문 닫으면, 그쵸. 뭐, 얘기 다한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 여기가 이제 메인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메인에 어쨌든 사람이 제일 많고, 음. 많고 넘쳐야지 사이드로 이제 가는데, 아, 이제 메인 아. 자체에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아. 저쪽은 이제 더 빠지는 거죠. 그렇구나. 네. 한편으로는 홍대상권이 또한번 저만점을 막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또한번칼라 수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렇게 버티는 가게들은 버티되 더 이상 안 되면 큰 가게들 계속 나오고 또 눈먼 창업자들이 와서 또 비싼 월세 내다가 문 닫고 배업하고 이게 반복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응. 3살이 못나가는 게 권리금 문제가 되거든요 제 말이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네 예, 권리금이 되게 많이 온다는 상권인데 이제 어쨌든 그거를 지금 나가면 맞아. 받을 수가 못 없고 받으니까. 빈 가게가 많다 보니까 이제 맞아. 또 사람들은 권리금을 분들은... 더 싸게 들어가려고 네네, 거의... 이전,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고 이 정도 자리면 그냥 누워 있어도 권리금 기본 2억 3억 다 이랬었거든 네. <웃음> 그 수억 원을 포기하고 다 나가 버렸어. 그렇죠. 왜냐면 와. 코로나가 너무 생각보다 길었어. 아, 아니 근데 여기 홍대 되게 전문가신 것 같아서 와 딱. 딱 아시네. 아, 어. 저희가 여기 브랜드가 생기 여기 예, 예. 생긴지 1 0년 됐고 음. 여기 1호점이 생긴 게 거의 7년 음. 정도 됐거든요. 10년 아반 됐는데 아 근데 그때부터 이제 왔다 갔다 봤다 보니까 디파크 그 디파크 코리아네. 네네 맞아요. 아, 디파크 코리아 매장 이몇개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 어, 어. 한 20, 30개 되나요? 30개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30개. 원래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줄어들고 네. 한 30개 내외. 네, 네. 아, 그래도 홍대가 매출액 1등이어야 되는데? 어, 지금은 명동이랑 성수 쪽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 아, 성수! 네, 요즘 뜨는 상권 성수. 그런 홍대가 힘이 좀 빠지고 있고, 최근에 명동이 다시 네. 주목받고 있다. 서울의 메이저급 상권의 동향을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예, 홍대 주차장길입니다. 홍대 가장 노른자 위 입지인데요. 이곳 풍경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유동인구가 현저히 줄었고요. 야, 피켓 알바 하는 분도 있는데요. 동 알바는 몇 시간 동안 하세요? 30분. 그 30분 하시고 또 30분 쉬시는 거예요. 네. 아... 예. 피켓 알바를 통해서 고객을 유인하는 모습. 아, 수놀의 방. 야, 이거 정말 기념비적인 수놀의 방이고요. 그리고 홍대 상권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상상마당. 예, 이곳입니다. 예, 이곳에도 야, 맞은편에 보면 이런 점포 정리 야 이런 현수막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뭐지않아 이런 현수막이 거치면 또 어떤 가게가 들어올지 잘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하 김종국 401 정육식당 야 그래도 코로나를 잘 버텼습니다 그 옆에는 주류 브랜드 금별맥주 있고요 야 캐슬프라가 이 건물이 매각됐다고 했거든요 108억? 바틀샵? 같은 이 브랜드, 예전 봉급이어 홍대점 자리입니다. 야, 사모펀드가 인수한 브랜드, 야, 할맥. 야, 최근에 천억원에 사모펀드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해산물 화로구이 같은 아이템. 야 윤태명 대표의 조폭떡볶이는 야 홍대 주사장길을 꿋꿋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달래해장국 최근 코로나 시대에 아마 한 50개 정도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수혜주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인 셀프사진관 야 홍대상권 전역에 셀프사진관 정말 많이 생겼고요. 이곳 같은 경우도 포토스테이트 옆에 커피집 그리고 바로 옆에 쓰리픽 야 이렇게 한 가게 옆에 또 다른 셀프 사진관이 있는 분명한 것은 10대, 20대 아마 놀이문화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지금 새로 시작해도 되는지는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 1층에는 산더미 불고기집 인데요. 2층에 어덜트 스토어와 성인용품 가게가 생겼습니다. 정말 이색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곳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나 바로 옆에는 2층에는 가정식 일본 가정식 그리고 1층에는 또 다른 성인용품 가게가 ...가 터잡고 있습니다 야 일본 아이템은 여전히 강세 인데요 식사도 되고 술 한잔 메뉴도 될수 있는 아마 12,000원 15,000원 이 정도 가격대 하이볼 9,000원에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창업통 인큐베이팅했던 예 갯록구동 브랜드 1호점, 여전히 꿋꿋이 홍대 상권의 터줏대감으로 터잡고 있고요. 동래점, 제주 백탄 직화, 제주식 매일주림 전문점, 새로운 브랜드가 주차장길에 하나씩 둘씩 새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돈가스집, 그리고 오래된 육회연어집, 또 눈에 띄고요 홍대에 가면 정말 눈에 띄는 가게 제가 참 좋아하는 어른이 대공원 어, 그리고 그 옆에는 육갑파네 라는 매장이 있는데요 어른이 대공원이 아니고 어른이 대공원 그리고 육갑파네 같은 한번 들으면 정말 잊혀지지 않는 이런 브랜드 네이밍 상호디자인 수상공인 시장에서도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다는 반증이죠 적정욕 쪽으로 가는 방향에는 다양한 신 아이템들의 오픈 행렬이 보이는데요. 어, 요즘 양갈비, 양구이, 이곳은 닭구이까지 같이 하는 로우샹로우. 원색의 칼라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쭈꾸미 그리고 맛집 남산찌개 있고요 이곳 합정역 방향 골목은 공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예 아마 지하철 접근성 좋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예 합정역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가게도 눈에 띕니다 야 수요미식회에 나왔던 쿠이신보 아, 그리고 1층에는, 야, 거꾸로 된 글씨 초장집도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한 190개가 오픈한 마켓집 브랜드 보이고요. 야, 이곳을 지나면 오래된 복, 복고적인 아이템, 소뚜껑 삼겹살 매장도 보입니다. 역시 불안기일수록 복고적인 아이템이 강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인생 내 컷, 작년 7월에 아마 한 340개였는데 지금 한 460개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멋스런 카페 매장, 여전히 새롭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덮밥 부타동입니다. 아이템 일본 장인의 조리법 공수 본토의 맛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이런 매장이 있습니다. 예, 정역 5번 출구 도착입니다 홍대상권 저와 함께 잘 둘러보셨습니까 홍대상권은 여전히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봄은 이릅니다 그럼에도 홍대상권은 수많은 기회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창업자가 행복한 홍대상권을 응원합니다